쁘티성형학회장 고익습입니다 제가 맞닥뜨리는 환자분 중에 가장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코에 생긴 육아종 환자예요 코가 쁘티코성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필러로 코를 높이셨죠 그만큼 육아종이 많이 생깁니다 육아종이 생기면 없애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분들이 육아종으로 있었는데 그걸 빼면 코가 납작해지니까 어우 나는 육아종을 빼자마자 수술하고 싶어요 뭐 실리콘을 넣던지 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필러를 맞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코가 높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일단 원칙은 아닙니다 육아종이란게 아무리 잘해도 재발의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재발된 것이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확신이 되기 전에 무언가 만일 내가 유가종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코에다가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뭐가 만져져요 그러면 어? 유가종이 재발됐어요 그럼 어떡하실 건가요 안에 넣은 실리콘을 빼고 다시 유가종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술한 게 뭐가 됩니까 수술이란 과정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육아종을 육아종이 생긴 것을 제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밖에 안되게 되죠 바로 하자는 것에 대한 맹점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안 만드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게다가 수술이 아니라 육아종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필러를 놓는다 비싼 필러든 안 비싼 필러든 HA 필러는 대개는 교차 반응이 있어서 하나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것도 생길 확률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넣고 육아종이라는 그 면역반응 때문에 필러에 대한 면역반응 때문에 육아종이 생겨서 그걸 제거를 하자마자 다시 또 필러를 넣는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원칙을 얘기 드릴게요 원칙은 육아종 제거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재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그때 돼서야 수술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조금이라도 원칙적인 수술 쪽으로 가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